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주변의 남자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잘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주변에 잘 나가고 인기가 많은 그런 남자에게 적용된다기 보다는 요 평범하면서 착하고 혹은 내가 조금 관심은 있는데 같다고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다가서기가 애매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밥 먹을 때 반찬을 그 사람 앞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둘 사이가 썸타는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가까운 직장 동료 혹은 가까운 친구 사이들에도요 상대방이 자주 먹는 반찬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 반찬을 상대방 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액션만 하셔도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내가 자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될 거고요 내가 섬세하게 남을 잘 챙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명이서 식당을 가든 아니면 단 둘이서 밥을 먹든 어쨌든 밥을 먹고 나면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런 말들을 전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그 사람과 대면한 그 순간에 잘 먹었어요 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느낄 때도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둘 사이에 연락처가 공유되고 있는 사이라면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밥 먹은 직후가 아니라요 밤 늦은 시간쯤 상대방이 잠들기 전쯤에 내가 카톡으로 내가 문자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요 뭔가 둘만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착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시 남자가 그런 착각이 강해져서 나에게 액션을 취할 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이 어렵죠?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대화의 창을 열어두면 그 이후에도 다른 대화를 하기가 좀더 수월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상대에게 부탁을 종종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요 보통 여자가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남자를 약간 호구처럼 보이게 하거나 느끼게 하면 안될 거고요. 혹시라도 남자가 내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때 기분 나쁜 티를 내지 말고 아,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던 건가 봐요.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매력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의를 잘 갖춰줬다면 상대방이 거절을 했지만 내가 예의 갖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 대한 매력을 한번더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끔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들어주려고는 했으나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도 역시 아 아니에요 당연히 저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라고 말을 해주면 내가 들어주지 못한 게 미안해지겠죠. 만약에 남자가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경우라면요 분명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거창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사이가 좀 가까운 관계라면 제가 그때 도와주신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밥 한번 샀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 기회를 만들기가 좋겠죠 만약에 둘 사이가 조금 대면하기 불편하고 같이 밥 먹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이라고 느껴진다면 커피나 간식거리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요 역시 둘이 마주보고 뭔가 즐기기는 좀 불편한 사이였으니까 포스트잇의 작은 메모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적어놓고 그 사람의 책상이든 그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메모를 볼까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상대방이 내 도움에 응해줬기 때문에 나는 고마움의 표시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나한테는 이미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둘 사이가 약간 썸이거나 연인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추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SNS에 들어가서 그 남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남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보통 자기 의견에 동조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뺏기거든요. 역시 멋있다, 역시 땡땡씨, 이렇게 말을 남겨놓고 나오면 평소 내가 너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기도 할수 있고요. 남자는요, 그런 말을 해준 여자 앞에서 더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부탁을 안 했어도 상관없고요, 부탁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평상시에 종종 껌이나 사탕도 한번 전달해 줘보세요. 어찌 보면 별게 아닌 것들이라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모두 부담되지 않아서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남자의 표정과 심리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요 남자 스스로 의미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게 될 거고요. 아주 작은 호감의 표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엔 큰 호감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요, 비밀인데요.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이 룰은 적용되죠. 그런데 남녀관계에서는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특히 남자들은요, 남자끼리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을 때, 자기가 상대방에게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부여를 할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남자는요, 여자를 더 특별한 상대로 인식하게 되고요. 역시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걸까? 하는 의미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용기가 좀 필요할 때, 용기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 혹은 용기가 부족해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남자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한 용도, 남자에게 용기를 좀 심어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여우짓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매달리게 되면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